갔다 왔습니다. <웃음> 이러면... 마이크 켰어요. 아. <웃음> 마이크 켰어? <웃음> 네. <웃음> <웃음> 저 찍지는 마시고. 와, 너무. 우리 멋지. 오늘 이것만 찍고 가죠 이제, 이제, 모델 촬영 합시다. 아, 네, 네. 저거, 요 저거, 다올 저거, 는거 찍으고 어그지 다랑시 오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6시 11분인데 어 7시 반부터 일출이거든요 일출 시간을 맞춰서 올라가서 타임랩스를 찍을 예정입니다 해가 뜨면 모델이랑 함께 사진 찍으면서 인생샵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그래도 여기 다랑시 오름에 일출을 찍으시는 분들이 몇분 몇 계실 줄 알았는데 여기 주차장이 <웃음>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저희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올라가면은 거의 제가 이 다랑시오름 독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는 이제 조금 붉은기가 올라오긴 했거든요. 아까 처음 올라갈 때는 진짜 새까만 밤이었는데 지금 야경이랑 이제 조금씩 조금씩 붉은 기운이 하늘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생각보다 바람도 많이 안 불고 찝지가 않아서 촬영하는 데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엄청 아침에 추울까봐 쫄아서좀 두껍게 입고 왔는데, 오히려 지금 덥습니다. 그 태양 탐사선이라는 앱을 통해서 올라올 태양의 위치를 확인을 해봤는데, 성산 일출문과 다랑시오름 한중간으로 태양이 뜨진 않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저기 멀리 바다 가도 이제 점점 붉어지는데 저도 구도를 빠르게 잡아서 어, 타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은데 한 30분 있으니까 꽤 춥습니다 지금 저기 이제 해가 머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찍으면 일때는 장면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초반에 타임레스를 설정을 잘못해 가지고 한 20분 날려먹고 지금 한 10분 정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해뜨기 전에 다행히도 다시 맞춰가지고 어떤 그림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 당근밭, 당근밭인지 아무튼 저 푸른 밭을 멀리 땡겨가지고 약간 항공샷 느낌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저기 도로가 나있으니까 저기 도로를 확대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아무튼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림자가 반대편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 모습하고 도로의 모습하고 밭의 조화로운 모습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저기 이제 큰 트럭이 지나가는데 그트럭의 어떤 바쁜 모습 하고 이런 것들 한번 담아볼게요. 일단 조리개 값을 F8로 놓고 최대한 많은 피사체들이 초점이 맞아지도록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트럭이 한대 한 가는데 저 트럭을 한번 집 같이 한번 찍어 볼게요. 같이 멀리서 트럭을 감지하는 느낌으로. 오늘 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기 이제 오름 능선을 잘 이용해 가지고 어, 사진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기돌이를안 어? <웃음> 여기서, 보셨어요? <웃음> 여기서 한번 찍을까요? 오저 빅내림이랑 함께 여기서 한번 서봐요 그거 알죠? 광활한 별판 네, 여기 살짝 서볼 수 있겠죠? 약간 국어, 국어 시험에 맨날 나오는데 네. 광활한 별판에 저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 산재봉 해줘야지 오케이 나봉 나도... 되는거야? 어 거기서 또 내가 아래서 찍으면 나또 난쟁이처럼 찍어 찍을 이번에는아래서안 찍을거야 그러 그래서 최대한 그저 빛내림 너무 밝아지기 전에 네 찍어 올게요 어떤 포즈 찍으면 될까요? 어 약간 좀그 음. 상쾌한 아침 산책 아아 어, 아, 상쾌해 그치 상쾌해 오. <웃음> 너무 상쾌한 거지. <웃음> 어. 이거 맞아요? 꼭 오라고 한 날은 민리처럼 나오더라. <웃음> <웃음> 음, 약간 저기 해 쪽을 한번 봐. 너무 너무 봤다. 어, 아, 그렇지. 거기 그렇지. 이거 뭐야? 근데 여기 뒤에 빛내림도 보이고 예뻐. 어디가 보여? 여기 그냥 예쁘게. 그저 하얗잖아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이게 배경을 다 날리면 어떡해요 배경을 날려도 되지 아 나는 배경 날리는 거 싫은데 미안합니다 이거 괜찮죠? 이만 어, 난 이렇게 아까 안 날아가는 게더 좋다 이렇게 오케이 어. 이끼 알겠지? 알겠어요. 내가 오른 차를 내내 말하는데, 세게 <웃음> <3개> 들어라 <웃음> <웃음> 그, 이제 역광으로 할 때, 어, 사람을 위주로 하면 이렇게 사람 뒤통수에 오는 그거를 놀리다 보니까, 뒤에 배경을 날리고 하는데, 모델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통수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뭔가 퍼져 들어오는 그 빛을 잡고 싶은데, 생각보다 그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거 저도 그 사, 그런 사진을 많이 봐가지고 뭔가 이렇게 따라서 찍어 보긴 했지만 아, 뒷배경은 다 날아가면서 이 아름다운 햇볕이 이렇게 모델을 감싸주는 그런 사진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보정을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사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거기, 거기서 나무를 나무에서 약간 좀 음. 어떻게 돼? 나는 약간 나무요정인데 갑자기 나타난거야 <웃음>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러, 이런 느낌으로 어. 나왔다 이거 약간 졸업사진 느낌인데? 약간 까꿍, 까꿍. 이런 느낌? 좋았어요 이렇게, 나오, 이렇게 나온 느낌으로 약간 어떡해? 얘를 어떡해? 살짝 어떡해? 좀 어. 어? 이렇게 손을 말을 약간 잘하다. 어, 약간, <웃음> 뭔가, 그, 어디서 나온 거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어, 그러니까 손을 이용하라고. 손을 이용해서, 응. 이렇게 약간 좀 밀, 아, 이게, 약간, 음. 아, 말을 못 하겠노. 그러니까. 말을 아, 이렇게 못 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치. <웃음> 어, 그치, 그치. 어. 이거 맞아? 네. 이거 맞아? 맞는 거 같아. <웃음> 이거 아닌 거 네. 같은데? 맞아 맞아. 약간 나타났다. 오빠도 맞요 나타났다. 그치? 렇지 나타... <웃음>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나타났어 나타났어. 어 좋아. 음... 약간 그... 미소. 스마일. 아까 웃은 건데? 이렇게 음. 해서 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자.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어, 약간 이 지금 갈대랑 걸치면서 되게 또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저 약간 그냥 제 스타일 잘모르겠는데 <웃음> 나도 제 스타일 없어요. <웃음> 어젯밤 인스타 본 걸로 지금 참고하는 거예요. <웃음> 그거 아닌 것 같아. 다시 확 나와봐요 근데 왜 다들 웃어요? <웃음> 다시 한 번만 이제 진짜 이렇게 확 나왔어 진짜 약간 깜짝 놀라는 거지 나와가지고 하나 둘셋와 그렇지 됐다 <웃음> 한 진짜 봐봐요. 않네 이상하면짤 맞는 거다 잘 나왔지? 아 <웃음> <웃음> 잘났죠? <보셔. 웃음> 아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와서 이게 약간 인스타 있었다고? 음. 약간 인스타는 당연히 도심이었지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었지 거기서 이제 보니까 그 약간 전화부스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오, 괜찮더라고요 아, 그 느낌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소나무에서, 소나무에서 나왔다 했는데 약간, 약간 괜찮았어요 왜냐면 저기 뒤에 <웃음> 한라산도 보이면서 나와가지고요 <웃음> 인스타 말고 카카오토본거 아니야? 카카오아 아무튼 그, 어제 저녁에 좀 촬영에 참고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보면서 어, 어떻게 좀 구상을 했는데 박상민 진짜 제가 이렇게 모델에게 포즈를 어떻게 하라고 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이게,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둘다 쳐다봐서 아무튼 가시죠 아우. 점점 점점 쭈구리, 이제 이제 점점 쭈구리가, 쭈구리가 되면서 약간 <웃음> 막에 결국 니수명 멘트도 멘트도 미궁 속으로 가고 있고 정리도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에이 뭐이 모르겠다 그냥 해야죠. 멘트 힘드네요. 어렵네요. 잘 아, 모르겠네요. 어. 밖에 없는 네, 지금 약간 모델을 저기 저기 세워서 멀리서 이 갈대하고 모델하고 압축해가지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지. 어, 그런 느낌. 잠깐. 어, 그런 느낌. 이거 맞아?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그래서 아빠한테 정희의 이름으로 나 영살자겠다. 이렇게 싸우겠다, 너랑. 맞서 싸우겠다. 이 야, 자식아. 오! 좋다! 셀카 찍는 느낌! 좋아! 그 모델의 어깨랑 머리쪽에 들어오는 빛을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좋은데? 그치? 응! 좋아좋아 좋아. 음. 이렇게 해서 다랑쇼룸에서의 촬영은 오늘 마무리하고 저희가 아침부터 나와서 다양한 컨셉으로 모델도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름을 오셔서 좋은 사진과 추억들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